안녕하세요. 성시현 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려차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차기는 발을 높게 들어 올렸다가 이 내려차는 동작이 마치 도끼로 이 나무 장작을 패는 것을 연상시켜서 초창기에는 찍어차기, 뭐 내려찍기 등으로 불렸던 기술입니다. 현재도 지금 그렇게 명명 짓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 먼저는 그만큼 발을 수직으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이 강한 인상을 주는 차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는 방법에 따라서는 발 뒤축과 발바닥을 사용하고요. 수련자의 수련 정도나 표현 방법에 따라서 몸통과 얼굴 그 이상으로 높이의 구분을 두어서 찰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차기, 어, 자세 만들기부터 그 다음에 중점사항,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차기, 자세 만들기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준비서기에서 자 내려 체기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단순한 편이에요. 무릎을 먼저 끌어올리는 동작부터 내리는 동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는 앞차기와 같이 수직 방향으로 쭉 끌어올리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압축이, 압축이 좀 위로 살짝 가주면서 발바닥과 발 뒤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발 압축을 좀 위로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자 내리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무릎을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올리면 됩니다 굳이 많이 올리진 않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압축이 조금 더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끔 위로 들어 올려지게끔 끌어 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 자 다음에 내려차기는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릴 때는 앞쪽으로 한 걸음 내디드리면서 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이 동작을 다시 한번 구분 동작으로 보실게요 자 무릎 끌어올리고요. 자, 중심을 좀 앞으로 이동시킨다고 생각하고 발을 내려주고 다시 어, 차기 준비석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구분 동작 없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보십니다. 한번더 보실게요. 자, 둘. 네, 잘 됐습니다. 네, 다음은 내려채기 뻗기 동작인데요. 어, 내려채기는 제가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힘의 방향성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뻗기 전에 무릎을 다 펴서 다리를 들어갔다가 올리는 동작을 먼저 좀숙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동작으로 보시게요. 자 무릎을 아, 다리를 쭉 끌어올렸다가 내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자 이때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게요. 자쭉 끌어올리고요. 자앞으로 중심 이동하고 내려왔다가 옵니다 자, 이동작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되시면 아까 무릎을 접는 연습부터 해서 다시 펴는 연습까지 이제 한번 보실게요. 자, 구분 동작 없이 한 동작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릎을 접어 올렸다가 펴서 내리는 동작이에요. 자, 하나. 좋습니다. 한번더 보실게요. 자, 둘. 자, 요 동작도 이제 숙달이 되면은 허리 힘을 사용해서 발을 내릴 때, 내리는 순간에 허리 힘을 사용해서 좀 빠르게 내리는 동작을 한번 보시게요 자, 내리실 겁니다. 자, 하나. 네. 지금과 같이 내려 찰때 허리를 살짝, 상체를 뒤로 살짝 숙이면서 허리를 넣고 힘을 쓸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자,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자, 둘. 그 그렇죠. 자, 이럴 때 무릎이 끌어올려서 퍼지는 동작이 어, 마치 좀 이렇게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무릎을 좀 이렇게 앞굴려주면서 내리는 동작을 해주시면 은 보다 효과적인 내려차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연속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내려차기, 자, 셋! 네, 지금까지 내려차기, 뻗기 연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트를 이용해서 내려차기 반복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을 잡아 주실 때는요 이렇게 좀 거꾸로 해서 45도로 잡아 주실 수도 있고요 옆으로 해서 이렇게 45도로 밑을 만들어서 잡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45도로 만들어서 잡아 주시고요자 먼저 낮은 높이로 먼저 내려치기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네, 좋습니다 한번 더하둘 지금처럼 이제 다리를 무릎을 접어서 올려서 다리를 뻗어서 내리는 동작이 숙달이 되면은 이제는 허리 힘을 이용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체를 살짝 좀 뒤로 눕히면서 허리 힘을 사용하고 이 체중이 중심이 앞쪽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연습입니다. 자, 내려치기, 자, 하나, 습니다 둘. 자, 몸통 높이가 어느 정도 숙달되면 은 이제는 얼굴 높이를 좀 끌어올려서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어, 몸통 올리는 것보다 조금 더 끌어올려준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마찬가지로 허리 힘을 사용할 때는 상체를 살짝 좀 뒤로 어, 눕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체중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셋. 습니다 자, 이 동작이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되면은 어, 이 근거리로 좀유해서 사는 연습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 동작도 한번 보시게요. 자, 내려차기 좀더 가까이에서 하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연습이에요. 자, 둘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려차기 반복 연습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려차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내려차기 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먼저는 이 상체 모양이에요. 이 팔의 모양이 아, 무릎을 끌어올릴 때 몸에다 좀 가까이 붙여서 어, 중심을 잡고 그다음에 방어해 준다는 느낌으로 전에 앞차기 할 때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면 동작이기 때문에 이 팔의 모양을 좀 당기시면서 중심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릎을 끌어올릴 때 자, 앞차기 같은 경우는 무릎을 끌어올릴 때 발끝이 지면을 향하게 됐어요. 자, 하지만 내려차기 같은 경우는 발끝을 조금 더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끌어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이 발바닥과 발뒤축을 어, 쉽게 좀 사용할 수 있으세요. 다음으로는 무릎을 끌어올린 다음에 어, 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 발을 무릎을 끌어올렸을 때이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는 느낌으로 앞쪽으로 끌어올려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동작이 될수 있도록 한번 숙지 시켜 주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 초보자분들이 발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이 시선이 이 바닥을 향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이 끌어올리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시선이 지면 어, 향하게 되는데요. 정면을 보실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발을 끌어올리면서 높게 차기 위해서 이 뒤꿈치를 끌어올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은 어, 발목이 어, 부상이올 수도 있고 또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발을 끌어올릴 때뒤축이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이런 점들 숙지하시면서 어, 내려차기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킥의 성신사범이었습니다